삼고초려. 수어지교 석삼. 돌아볼고. 풀초 풀집려. 유비가 제갈량을 세번 찾아가 그를 군사로 초빙함. 머리 숙여 널리 인재를 구할 때에 사용되는 말. 물수. 물고기 어. 갈지. 사귈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제갈량은 자가 공명이고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양보음을 노래하기를 좋아하였고. 항상 자신을 관중과 악의에 비유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으나 최주평과 서서는 그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그 당시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와 헤어질 때 서서가 이런 말을 했다. 제갈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 그를 만나보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그를 데리고 올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몸을 굽혀 찾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갔는데 삼고초려 세 차례나 찾아간 이후에나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유비는 이로부터 제갈량과 나날이 친밀하게 지냈다. 그렇지만 관우와 장비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을 하였다. 이에 유비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호지교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네. 동생들이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를 바라네. 제갈량은 유비의 군사가 되었고 적벽대전에서 조의 백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유비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후주 유선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에서도 유비의 상고초려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은 본래 무관의 신분으로 남양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런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제후에게 가서 명성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송구스럽게도 몸소 몸을 굽히고 세 번이나 신이 오두막을 찾으셔서 저에게 당대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부터 감격하여 선제께서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출사표는 제갈공표는 제갈공 명이 정성을 기울여 그의 충성심을 토로한 장문의 의견서로 우국의 충정이 넘치는 글이다. 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할 정도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글이다. 유비가 자기에게 제갈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한대서 수어지교 군주와 신하의 친밀한 관계 혹은 서로 도움이 되는 사이 라는 고사가 나왔다.